오케이. 좋아. 들어왔다. 터보차저 뽑아 주세요. 터보차저겠지? 터보차저겠지? 터보차저겠지? 터보차저겠지? 터보차저겠. 터보 광화지아최고다 <웃음> 산무려한... 이게 바로 민트 초코 레오. 가서 펭귄님은 민초 좋아해요? 좋아겠지. 설마 안 좋아겠어? 진짜 말도 안 된다. 스킨이 민트 초드 아. 진짜웃다 바로 지나가고 나는 멋있게 타 엄청나지 이 이거지 이거지 이영 야 이게 날지 웃쩔 웃쩔 오쩔 웃쩔 어깨가 그냥 정수리에 붙어왔지 정수리에 왜붙어 <웃음> 어깨가 잔뜩 올라 가서 정수리에 붙었지 <웃음> <웃음> 바로 밑에 아이고, 어, 아 이거 죽은 거 어, 여기서 막으면 돼요. 제자리 쏘쳐도돼 하나 120, 이거 키트 하나만 이고 쏘실 아 맞았어요. 하나왔니다 앞으로 요 무서웠다. a 엄마, m m a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amma, m a 이 m a m a m 이거 이래 야 피닉스는 안돼난 실드가 없거든 아빠 벗어 나나나나아어어 어? <웃음> 이기서다가야 돼. 는데터다 나이스 와. 응 어쩔 티비 야 리트리버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이스 내 리트리버인데 <웃음> 사이애먼 리트리버네 귀여워죽겠네 귀여워. 귀 던져요 여기 있다 워귀트리버 어? 워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워. 귀여 우와. <웃음> 야 리트리버, <워>! 야, <웃음> <웃음> 야 지렸다 리트리버.